자, 계획서는, 음, 학습관리 시스템, LMS 시스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시고, 교과목 소개 잠시 설명을 합시다. 자, 상당한 규모의 급식산업, 그럽니다. 이걸 뭐, 다른 단체 급식이나 외식산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메뉴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메뉴 관리. 자, 메뉴에 대한 뜻은 이 시대별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냥 1960년대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뉴 그러면은 차림표, 차림표 정도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7 0년대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마케팅 그리고 관리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냥 마케팅과 관리 개념이 추가된, 감이 된 차림표였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이제 1980년대 이후에는 사실 차림표 개념보다는 이게 마케팅과 내부 관리 통제 도구의 역할이 주 역할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시대 요구에 맞춰가지고 메뉴도 계획하고 어떤 메뉴 디자인, 메뉴 북뭐 디자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매가, 판매 가격 결정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메뉴 평가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메뉴 관리라는 이런 과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이 강좌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그냥 제공하는 음식 이름표 가격표 정도 차림표 그런 개념이 메뉴관리는 아니다 자, 그래서 메뉴관리는 어떤 그 이외에 해야 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하자 그래서 메뉴의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고 그 다음 메뉴에 관한 이 연구 된 내용이 어떤 연구가 되어 있는지 내용을 좀 파악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나서 메뉴 계획, 메뉴 디자인, 매가결정, 메뉴 평가 분석에 대한 학문적인 기초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 메뉴 관리를 위한 여러분들의 기초 능력, 그 다음 어떤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초 토대를 갖추도록 하자. 자, 이런 내용으로 이번 학기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은 시험은 이와 같이 뭐 중간 기말, 과제 25, 출석, 나머지 기타, 자 이렇게 평가 방법, 평가 기준을 미리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교재는 에 나정기 교수님이 지은 뭐 어차피 이 책으로 작년에도 쓰고 했기 때문에 새 책을 꼭 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뭐 크게 변화된 책은 없을 거예요. 출판 연도는 이 2002가 아니고 어 최근 연도 나올 겁니다. 왜이 책을 가지고 주교제로 삼고자 하냐 하면은 이 나정기 교수라는 분이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경기대학교 교수로 이제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에서 조리학과를 만들고 일했는 뭐 창립의 멤버들입니다 멤버예요 그래서 나정기 교수를 모른다 그러면은 메뉴에 대해서 사실 메뉴 역에 대해서는 조금 나정기 교수를 모르나 좀 이런 정도의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도 다른 사람 책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메뉴 관리에 대해서는 한이 정도 좀 깊이 있고 음? 좀 이런 책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자 교재로 우리가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주별 내용은 이렇게 진행하겠다. 첫주는 뭐 오리엔테이션 정도로 하고 둘째 주에 메뉴 연구 동향 그러니까 메뉴에 관해서 어떤 연구들이 주로 어떤 영역에서 연구가 되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3주에도 이어서 메뉴에 관한 연구 관심 영역 자 이걸 살펴볼게요 한두주에 걸쳐서 그리고 나서 메뉴 개요 분류 특징 역할 이런 그 다음 5주에 메뉴 계획 메뉴 디자인 메뉴 디자인 기교 8주 중간고사 그 다음 9주에 메뉴 가격 결정 10주, 그 다음 11주 가격 결정 이론, 12주 메뉴 분석 평가, 13주 아이템 선호도 수익성 평가, 메뉴 평가 쪽입니다. 자, 평가 쪽.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한 학기를 마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라인이 아니고 이번 학기에 자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 열리. 자 일주에 뭐 아이스 브레이킹 이 정도는 안 해도 되겠죠. 음? 뭐팀 구성, 팀 구성은 지금 뭐 당장이 팀 구성을 해야 될 정도는 아니고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뭘할 필요 있을 때 하도록 합시다. 자 메뉴 필요성 중요성 자 일주차에. 메뉴가 왜 필요하냐? 앞쪽에서 단체급식, 외식업을 포함한 급식 산업에서 무엇에 해당되는 중요한 부분이 메뉴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제공하는 음식 이름, 뭐 가격 그것만 달랑 적어 놨는 것이 메뉴가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럼 메뉴라는 게 어디에서? 라틴어에서 미누투스에서 비롯, 비롯된 말입니다. 자, 뜻은 아주 작은 혹은 간단한 뭐 혹은 뭐 상세하게 기록한 등 다양한 뜻을 메뉴라는 용어에서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또 특정 행사, 행사에 제공될 음식을 순서대로 기록한 얇은 종이 또는 판지 이런 뜻도 뜻으로도 도뜻 서였어요 메뉴가 그 다음 대중적인 레스토랑에서 고객에게 제공될 음식을 큰 판지에 적어 식당 출입목 문에 걸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메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상업적 숙박시설에서 준비, 주인이 준비한 음식을 정해진 시간에 제공받았다. 이것이 정찬 메뉴. 다른 말로 타블돗트 테이블 오브 더 호스트. 것입니다. 주인, 바깥, 그러니까 바깥 주인의 밥상이랄까? 자, 이런, 이걸 타블돗트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이것도 메뉴입니다. 자 그래서 메뉴를 정식 혹은 식단표 이렇게도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뜻으로는 메뉴는 고객에게 제공될 음식을 기록한 차림표 정도로 메뉴가 서여졌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메뉴가 이와 같이 정의가 변화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시대별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시대적으로 메뉴가 메뉴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뜻이 이렇게 바뀌어져 왔다. 바뀌어져 왔다. 60년대 차림표 개념이었다면 70년대 들어와서 마케팅, 그 다음에 관리 개념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차림표다. 80년대 들어오면 차림표 개념 거의 삭제되고 없어져요. 이제 마케팅 도구로서의 메뉴가 하는 역할이 정의됩니다. 그래서 자, 메뉴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연도별로 연대별로 변화되어 왔다. 자 왔다는 내용을 자, 이번 1주차에 한번 아이스 브레이킹 정도로 하고 하고